국민과 함께 두려움 없이 새로운 시대로 강한 정당으로 정당 뉴딜을 위한 박주민의 공약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기여 3번 박주민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공약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 당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우리 당이 당원 중심의 당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강한 정당이고 그것이 국민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키다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도부 선출 시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을 높이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의원의 표와 권리당원의 표의 가치의 차이가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 60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시는데요 당원분들이 지도부를 결정하는 힘을 매우 작게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권리당원의 표에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에도 권리당원 참여가 이미 보장되어 있지만 참여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위원장을 선출할 때도 사실 지역에 있는 당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당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꼭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위원회 운영 역시 민주적으로 운영이 될수 있도록 하고요. 주요 위원회에 권리당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당의 정책 결정 과정에 상시적으로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원의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권리당원과 당대표가 직접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원들과의 온라인 화상이그 다음에 오프라인 타운홀 미팅 등을 정기화하도록 하겠고요. 중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온라인 당면 투표를 실시해왔지만 이것을 더욱 확대해서 당원들이 결정하는 그런 당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리당원의 청원제도도 운영할 텐데요. 권리당원 만 명이 우리 플랫폼을 통해서 청원했을 때는 반드시 최고위에서 그 안건을 다룰 수 있도록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아, 초기적인 단계입니다 2.0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대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온라인 플랫폼을 지역위원회 차원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해서 지역위원회에서의 의사결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당원분들이 필요하시는 내용을 상시적으로 정례적으로 제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차원에서 당원 아카데미를 중앙에도 만들고 시도당에도 만들고 지역위원회도 만들어서 많은 당원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목말라 하시는 내용을 제공해서 당원분들이 필요한 내용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국민분들을 설득하실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이 꼭 오프라인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상에서도 구현되도록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의원님들이 많이 요구하시는 건데요. 지방의원님들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지방의원님들 대상으로 한그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도 만들겠습니다. 당 차원의 교육연수원을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대 국회 때 최고위원으로 있으면서 교육연수원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교육연수원을 마련해서 언제든지 필요한 내용을 제때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살리는 분권형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활동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많았거든요. 그런 문제를 법적으로 좀 해결하기 위해서 지구당을 부활하되 굉장히 투명하고 책임있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갖추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위원회 또각 시도당위원회가 소외받지 않도록 시도당위원회를 순회하면서 최고위원회를 진행하고 각 지역위원회와 소통을 하는 것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의 열쇠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당 열쇠지역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도록 의무배정을 강화하려고 하고요 제가 만났던 분 같은 경우에는 창원지역에 계신 분들인데 너무 좀 외롭고 힘들다 라고 하셨, 하셨는데 그런 지역위원회는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자매결연 등을 체결해서 지역위원회 운영과 또 지역위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그리고 정책을 제대로 만드는 정책전당을 만들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전당대회를 열어서 지도부를 구성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뭘할 것이냐 정책전당대회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식으로 당의 운영 방향과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전당대회처럼 그런 전당대회는 축제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사회적 의제연석회를 만들겠다는 라 부분인데요. 교육이나 부동산이나 산업정책 관련된 부분, 복지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복잡하고 정말 내밀한 그런 정책들을 설계해야 되거든요. 꾸준하게 설계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국민들과 사회적 대화도 하고 어, 사회적인 수기 절차도 거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사회적 의제 연석회이라는 이름으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꼭 국회의원들만 아니라요. 당원들도 참여하고 뭐 지방의원들도 참여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정책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구조,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만들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사회적 의제 연석회를 시도당 차에서도또 지역의원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다층적으로 만들어서 여러 차원에서 어 많은 국민들의 생각과 많은 당원들의 생각이 담기고 또 그런 지혜를 모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어려운 우리 사회를 수십 년간 힘들게 만들었던 의제들에 대해서 어,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라는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치와 함께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강력히 지원할 생각입니다. 청년 후보 지금도 가산점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좀 나이별로 좀 나눠서 나이가 어린 분들에게는 좀더 많은 가산점을 줄수 있도록 설계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청년들은 사실은 이제 경선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부담이 돼서 정치 참여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나이대에 따라서 적절한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비례대표의 경우에 상위 순번에 우선 배정을 해서 청년들의 정치 진출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내 모든 기구에 청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당대표의 자문기구로 청년들이 참여하고 구성된 자문기구도 둬서 어떤 정책이든 청년분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등에 관련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수처 설치를 서두르겠습니다. 늦어도 9월 말에는 법 개정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빨리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2단계 검경수사권 조정을 21대 국회 내에서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정원 등 정보기관에 대한 개혁과 많은 권한을 부여받게 될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개혁, 법원을 수평적인 구조로 만드는 사법개혁 역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를 혁신해서 명실상부 일하는 국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불성실한 국회의원에 대한 세비삭감 등 불이익조치도 포함시키도록 하겠고 국민들을 무시하고 불법적 행위를 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 역시 확실하게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은 언론의 자기중심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그동안 말만 되었었던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공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 편중된 물적 인적 인프라와 여러 가지 시설들을 분산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행정 수도 이전을 포함해서 사법 기관 이전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거점대학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한 교육 인프라의 분산 그리고 초광역 메가시티를 지방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질적인 초광역 생활권을 마련해서 수도권에 대해 집중되어 있는 여러 인적 물적 인프라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방으로 시설과 인프라를 분산시켰을 때 수도권은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걱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수도권은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살기 좋은 그런 삶이 숨쉬는 그런 공간으로 재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권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는데요. 확실히 통과시켜서 지방분권을 강화하도록 하겠고요 헌법 개정 등을 통해서 대통령님이 강조하셨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동권 강화 그리고 직장 내 민주주의와 안전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도입하겠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 등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서 직장 내 민주주의 심화시키겠고요 노동상권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금지하는 괴롭힘소송방지법도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서 미래사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 생활지원 강화하겠고요. 일자리 및 창업지원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개혁으로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는 지방에 있는 거점대학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지방에 있는 거점대학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로 묶어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졸업장도 같은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대학 입시 경쟁 자체를 약화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대학 입시 경쟁이 약화되면 은 사실은 초중고 교육에 좀더 여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유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교육 그런 내용들로 채워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에서 나아가서 탄소 저감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R200 제도에 부합하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산업시설들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산업구조를 좀더 강화시킬 수 있고 리쇼어링 지원 대책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북아 평화 확실하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 일들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참여하는 동북아 개발은행 등을 만들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할수 있고 북한에 대한 개발을 우리나라만이 아닌 이 주변 국가들의 공동 과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한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정당을 통해서 권력기관 개혁이나 언론기관 개혁 같은 개혁과제들을 충분히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힘들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과제들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회로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의지 그리고 저의 땀과 노력 다 같이 합쳐서 한번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